네,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오본브리핑의 GD 트레이더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급락을 보이면서 지금 시장을 굉장히 암울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저 화면에 지금 웬여자가 비트코인 어디까지 떨어지면서 울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지금부터 비트코인 매수가 어, 최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남아페 전체 시장의 아, 시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 대비 약 마이너스 한 7% 정도 감소하면서 현재 하나로약 22.9조원 22조 9,000억 원 정도가 감소한 상황입니다. 현재 시총 레벨 보면은 약 220, 250빌리언 달러, 250빌리언 달러 근처까지 지금 지지, 어, 다 와, 다온 상황이고요. 여기서 지지 실패하면은 200빌리언 달러까지 떨어질 거라고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200빌리언 달러까지 시총이 빠지게 되면 역시 시장은 계속해서 약세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시총, 어, 감소하면서 시장 점유율 변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이 감소하면서 뭐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들 이더리움, 뭐 비트코인 해시 대부분 살짝씩 뭐 자세히 보면은 점유율이 감소하는 그러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어, 특이하게 리플 하늘색입니다. 요 다른 종목들은 고개를 지금 숙이고 있는 반면에 리플은 고개를 살짝 들고 있어요. 어 그래서 뭐 점유율이 뭐 시총이 감소하면서 증가한 점유율이 기 때문에 순수하게 점유율이 증가했다고 볼수 없지만 좀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분간 리플 움직임 뭐좀 주시를 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어, 국가 통화별 비트코인 거래량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어, 미국 USD 달러죠. USD 달러가 약 74% 거래량으로 거래량 거래 비중한 거래량 1위 보이고 있고요. 올해 초까지만 해도 거의 어, 비트코인 거래량 절반 차지했던 JPY 일본 엔이죠. 일본 엔화가 한 18% 이제 20%로도 어, 거래 비중이 되지 않아요. 원화 같은 경우는 한국의 원화가 5% 미만. 그리고 유로. 유로는 한 2% 정도 되고요. 어, 달러가 지금 거의 75% 어좀안 되지만 75% 가량의 거래량 보이면서 독주. 지금 독주가 펼쳐지고 있죠. 그래서 거래 비중에 어 과연 어떤 거래 비중이 있는가 좀 살펴를 보면은 자, 달러, USD 달러 거래소 코인베이스 거래소 보면은 현재 이 초록색이 비드라고 해서 매수, 매수 주문의 비중이 되겠고요. 어, 빨간색이 에스크라고 해서 매도 주문의 비중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 7일 동안 어, 코인베이스 거래소의 거래 비중을 보면은 일단은 매수 비중이 계속 높았어요 그리고 회색 비트코인 어, 가격인데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서 매수 비중은 높아, 높아져 높아 있습니다 최근에 요번에 가격 떨어지면서 매수 비중이 제일 높았어요 최근 7일 동안 가장 높은 매수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는 제가 지금 코인베이스 거래 호가창도 아침에 살펴봤는데 임의적으로 과, 어 가격을 내리려 누리려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 그런 거에 따라서 누군가는 덤핑을 해서 가격을 내리는 그런 모습을 지금 호가창에서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느 집단 또는 어, 미국의 기반에서 어, 인위적으로 가격을 내리면서 매수를 하고 있다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볼수 있다고 라 지금 볼수 있다고 해석을 좀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세, 어, 생각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왜 매수를 할까 죠손에 손해, 어쨌든 손해잖아요 지금 가격,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럼 언젠가는 이 사람들 가격 올리는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가격 올리는 작업을 할 거면 왜냐면 이때 샀으니까 시세차익가없노려야겠죠 네, 가격 올리는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지금 우리도 비트코인을 이들과 같이 이들과 동일한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매수 최적기다 라고 표현을 한, 한 이유는 지금도 우리 지금 우리도 저,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같이 매수를 해서 저 사람들이 작업을 칠때 우리도 어, 매도를 해서 시세 차이가 누려야 한다. 어, 그러한 이유로 그, 어, 위와 같은 서, 어,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번외로 매도 매도의 팁 같은 걸좀 들리면 잘 보십시오 보세요. 가격이 올라가면서 매도의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죠. 가격이 올라가면서 매도의 비중이 높아져요. 여러분들 매수하고서 매도 제일, 매도하기를 제일 어렵게 생각하죠. 왜? 어, 무조건 고점에서 팔고 싶어서. 근데 그게 아닙니다. 가격이 올라갈 때 이때 매도 계속 해야 돼요. 가격이 올라갈 때 매도. 그리고 이제 작업실 때 다시 밑에서 매수해서 또 올라갈 때 매도. 그러니까 앞으로 이번에 매수하신 분들은 가격이 올라갈 때 계속 분할로 계속 매도 하셔야 돼요. 계속 매도해서 수익 시, 실현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저점에서 매수하는 그런 어, 매도 기법 꼭 숙제하시기 바라고요. 자, 벌써 5분이 후딱 지나가고 있네요. 자 어제 제 7월 15일날. 7월 1 5일에 말씀드렸던 이중천단패턴 네,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목선이 탈했구요 목선 리테스트 구간으로 어, 보이고 있는데 리테스트를 이렇게 어, 목선을 돌파하지 못하는 저항을 어, 테스트하는 식으로 하다가 떨어지는 이런 방향도 있고요 반, 어, 또는 목선을 이탈했다가 다시 지, 지지를 테스트하는 척하다가 다시 떨어지는 이런 두가지 방법의 어, 리테스트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목선을 돌파를 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매수할 건 아니고요 또 저항 테스트 받고 내려가는 지지 테스트 받고 내려가는 거 혹은 뭐 예를 들어 당기 어, 피부라치 비율 2 3 6 라인 요 라인을 돌파하는지 돌파하고 나서 매수해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지금 당장은 매수시점은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매수 최적기는 앞으로 어, 설명을 드릴 거니까 좀 확인하시고요 자, 만약에 지금 내가 풀시드로 이부분이 어, 정도에서 지금 매수가 돼있다그 고점에서 매수가 된 거죠 풀시드로 매수가 돼있다고 하면은 자 이게 리테스트 할때 혹은 돌파해서 지지 테스트 할때 이때가 매수, 어, 청산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 어차피 지금 우리는 이 구간에서 이 구간들에서 매수 할 거예요 그래서 청산하고 여기서 자꾸 올라갈 때 이게 더 수익 실현하기 좋으니까요 일단 풀시드로 매수 하신 분들은 자, 리테스트 할때 어, 청산, 청산의 청산 마지막 기회다 라고 생각하시고 과감하게 청산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이중 천장 패턴의 목표가는 5 5 1 0원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강한 지지가 예상되는 라인은 어 8,500선 라인이 될 거예요. 어 이, 왜 8,500선이 지지가 강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는 지난 어 브리핑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제 매수 최종기니까 어디서부터 매수를 해야 되냐. 자,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과거에 어 어느 정도 돌파를 시도하다가 중요한, 어 주요 저항선이 됐던 이 라인. 이 라인부터 제가 말씀드린 8,500선 어 이, 라인, 이 라인일 거고요. 최대, 어, 이, 이, 정도 라인. 한7천선까지도볼수 있겠으나 7천선까지는안 내려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라인이 약 8,800선. 8,800선부터 8,500선. 혹은 이 정도 라인이 약 8,000선 되겠네요. 8,000선. 8,000, 어, 8,800선부터 8,000선 사이에서 분할 매수. 하방으로 분할 매수. 자, 크립토 매니저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미줄 매수로 진행하면 됩니다. 하방 분할 매수를 저는 찾았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화로는 어디까지 봐야 되냐 이거 업비트 원화 차트고요 어, 아까처럼 이렇게 이중 천장 패턴 만들었을 때 목표가 어, 약 690만원 6 690만 원 정도 돼요 690만원 맞나? 목표가 한 680만원 90만원 되는데 저희까지는 내려 가진 않을 것 같아요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내려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으로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구, 구간에서 매수할 거고 자 매수구간이 여저항선 라인 여기서부터 요정도까지 어... 6 0 8 요정도까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그러니까 차트가 다르기 때문에 달러랑 원화 차트랑 동일하게 환산해서 전략 을구상하시면안 되고 다르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 매수 원화 매수 구간은 여기서부터 짠, 여기 요정도까지 그러면은 한 1050만원부터 어, 855만원 사야 되겠네요. 850만원까지 5만원까지 내려오지 않을 것 같기도 하네. 그래도 여기까지 걸어두고요. 그러면은 크리토마이저 분할 매수하시면은 어, 같은 비중으로 걸면 되죠. 밑으로 갈수록 미, 비중을 하면은 밑으로 갈수록 더 비중을 어, 매수의 비중을 많이 두니까 그렇게 되면 만약에 855만원까지 안 내려오면은 뭐 많이 안 사지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비중, 같은 비중 옵션으로 해서 어, 1,050만원부터 1,050만원부터 850만원, 870만원선까지 혹은 930만원 이거는 자율로 걸어 주면 될것 같아요 일단 시장은 시작은 1050만원 1050만원부터 어 930만원 또는 870만원 혹은 850만원 사이로 어 하방으로 분할 매수 걸어 두, 둡니다 저는 그렇게 걸어 둘 거고요 그렇게 걸어 두, 두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은 매수의 최적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코인베이스 거래소에서 누군가는 계속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들과 똑같은 포지션을 취해서 그들이 시세차익을 위해 가격을 펌핑시킬 때 우리도 같이 여기서 매수했던 물량을 팔아야 되는 그런 매수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목 여기서 설명드렸고요. 지금까지의 브리핑 내용이 유익하였다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클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저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을 해두시면 저희 컨텐츠 업로드 될 때마다 알림이 가니까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까지 5분 브리핑. 계속 5분을 넘기는데, 다음, 계속 5분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5분 지키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